왕은 내가 맡겠다. 새로운 시련을 선사해줘봐. <웃음> 자, 아름답게 사라질 시간이다. 태양!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. 마침내, 이 순간이 맞구나이 결의는 겨우 이 정도냐? 명수이제근에 받아들이네. 떠났어? 꿰매줄까? 네 결이는 겨우 이 정도야? 미스틸 페인, 기동 헛! 어디 말좀 말해! 어디 먹다? 리액티브 소드 최고 출력! 허! 지금 막 멋지게 도착! 이게를 넘어보실까? 나아가는 건 자네들 몫이야. 난 단지 길을 열 뿐이야. 이것 앞서 쓰러져나는그들의 의지다! 리얼리티, 리노메이션! 정어무장 결합, 수인 변수를 제거합니다. 우어라레길파프닛 그 미역도 나를 올감이 못해. 여기선제가힘좀써보겠습니다클라이맥스이걸로 <웃음> 이거, 이이다이 끝이다. 이거, 이거, 이